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코스테레비의꿈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즐거운 연말 연시되세요 그럼 업데이트 한눈에 보기 출발합니다 먼저 저번 업데이트로 사전 생성을 시작했던 샤이가 출시되어서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을 잘해서 철컹철컹하지 않게 조심들 하세요 스킬은 쓱 보니까 r 과 라브리프로 세팅하면 되겠네요 샤이가 추가되면서 펄 상점에 샤이옷 4종류와 도감에 샤이탭이 추가됐는데 확인해보니까 공격력 6 그리고 방어력 7을 받을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 친구는 생방송에서 좀 해보는 걸로 하죠. 다음 소식은 하둠 나이트메어의 추가입니다. 음 뭐랄까 한 줄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성수를 써가면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전투 플러스에 1일 10회 죽은 자리에서 바로 부활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거 월드보스에도 적용되는 부분일까요? 펄 상점이 개편되면서 황금 괴짝이 무려 크리스마스의 괴짝으로 변경되고 3등급 보상이 나오지 않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리스, 장식 등이 나온다는 거 보니까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펄어비스 직원들의 연말 보너스가 목적인 것 같네요. 그 밖에 모험과 지원품 8종, 버프 상품 2종, 크리스마스 행운 상점도 추가됐습니다. 간만에 펄어비스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상점 간소화 시킨다면서 이게 간소화냐? 이 새끼 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리고 12월 영광의 길 휘장 관련 패키지가 없어진 거 보니까 휘장은 시즌 4로 가나 보네요 태양의 전장 보상이 명예의 훈장으로 바뀌었고 여타 다른 게임들처럼 훈장을 모아서 뭔가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은다, 교환한다, 결국 숙제로 만들어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그리고 태양의 전장 관련해서 이런저런 편의성 패치를 진행했습니다. 그 밖에 대사막에서 라모네스 전장 진입불가 월드경영에서 마차의 스무스한 진행을 위한 다리와 관문 등의 위치 및 크기 조정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안걸리고 잘 달릴 수 있을지 한번 해봐야겠네요. 되 그리고 드디어 월드보스 지식 2레벨 이상일 경우에 등장신을 스킵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얼마 만이야. 퍼어비스이 친구들 연말이라 일 안한다 안한다 했는데 예약 신청으로 장신구 반려동물 문자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발급된 쿠폰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바로는 아니고 마지막까지 다 발송하고 난 다음에 오픈한다네요. 결국 연말이라 놀겠다는 얘기네. 그리고 이벤트로 넘어가서 점검 완료 시점부터 크리스마스 당일 저녁 12시까지 300% 핫타임이 진행됩니다. 대사막은 포함된다고 써있진 않네요. 초보분들은 은화 벌려면 뭐하라고 했죠. 300%면 고원 3 가서 한 판에 1억씩은 땡길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핫타임 가지고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핫타임을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일정시간 동안 핫타임이 되는 아이템을 푸쉬로 제공합니다. 이 핫타임 아이템은 일정시간에 진행하는 운영 핫타임과 중복 적용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정도면 참 착한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쨌든 푸시를 주는 시간에 접속을 해서 그 아이템을 받아야 된다는 게문제긴 하지만요. 그밖에 특이사항은 2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당일 오전 9시에 푸시로 블랙펄과 토벌권 석판을 주고요. 18시 그러니까 저녁 6시에 푸시로 500블랙펄 산물 정수를 3만개 정도 주네요. 우편 만료 시간은 6시간이니까 3시 전에 한번 12시 전에 한번 접속해서 푸시를 받아야 된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버벨 수집 이벤트, 그리고 샤카투의 풍성한 크리스마스 이벤트 이건 그냥 몹 잡으면 수집되는거고요 특별 출석부, 그리고 그림 조각 맞추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출석해서 게임만 접속해 있으면 되는거고 샤이 레벨 달성, 이거 같은 경우는 하드의 영역에 한번 넣어주면 되는거죠 70레벨까지 그리고 미션 패스 이벤트, 이건 좀 신경써서 그날그날 미션을 클리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업데이트 한눈에보기였습니다어 근데 샤이 이거 괜찮은데?